엘리의 일기 이 영상은 코로나가 터지기도 훨씬 전 하루하루 평범하게 보내던 어느 날의 일상이다. 이곳은 며칠 전 울렸던 나의 영상에서 잠시 동안 문을 닫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자주 들렸던 스타벅스다. 오픈 시간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활기찬 곳이었는데 꽤 이른 시간이라 학교가 굉장히 조용하다. 학교 도착했어요. 어, 여기 지금 강의실 앞인데 강의실 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밖에 나와서 촬영하고 있어요. 이 수업은 에디팅 수업인데 가이드라인을 보고 자유롭게 연습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잘 모르겠어서 동공지진이 여러 번난건안 비밀 a t u find the cannon one a bit like, easier yeah. to set up. Um, I literally went into the h o u s class, even though I went late, I started s u d y i n g no p e v e r y And I'm like, the t is like, oh, good job. I'm like, yeah, because. I'm i h e c u i h e c a s like, y h a u s i a b I'm like, yeah, because. I'm like, y h e c a e I'm l e y h e c a u s e I'm l i e yeah, b e e I'm like, yeah, b a u s I'm l e yeah, b e u y h e c l a a l i e I'm e s I'm e e u y h e c l a s 그런지 진짜 사람들 많아요 여기 <웃음> 다들 열심히 하네! 어, 나만 열심히 안하나봐 버블티를 샀습니다 이게 오늘 저의 점심이에요 <웃음>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한분 너무 보고 싶다 이 수업은 스튜디오 수업인데 TV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이제 오늘은 수업이 끝났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안녕 와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더뭘 못하겠어 <웃음> 안녕